예, 자, 오늘 들었던, 예배 드렸던 것 중에 핵심 단어를 한번 응. 이야기해보세요. 뭐죠? 중국이다! 또. 아, 어, 뭐였더라? 영화롭게. 영화롭게. 아니냐 어. 영화롭게 어떻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름 다, 어, 뭐였더라? 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빛난 상태가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삼아주셨다니? 그분 아들. 그 아들로 동일한 형상. 아 동일한 형상. 아 그거 보지 말고 생각해. 책그 큐티 책 접더구서. 그, 찬니야 어? 예배 드렸던 것 중에 생각나는 말이 있으면. 성령님. 성령님. 나를 위해 기도하시 나를 아니, 위해 기도하시 그걸 뭐라고? 중국중국 기도. 어떻게 기도 우리는 쉬, 쉬 기도하기를 쉬는 데 성령님 기도하기를 쉬지 쉬, 않고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시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간절? 간절? 음, 간절. 한 이게 답안지예요. 아니 답안지는 중요하지 않아. 너 생각이 중요해. 너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슈퍼맨. 음. 자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셔. 그걸 중보 기도라고 하고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속 그래요? 기도하셔. 그럼 밥은 안 드시나? 어. 밥을 왜이 드셔야 되지? 불을 좀 먹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 마다들이 먼저 대게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모든 것들이 다 합쳐서 합력하여서 뭐를 이루는가? 음 가족을 이루니 선을 이루 선을 이룬... 하나님이 선하시다라. 아하 하나님. 아서는 선은... 아 이거 좀선 주짓수 아, 그 어. 가로선? 선하, 선함 하나님은 선하신분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신분 기도하자 기도하고 싶어? 기도하고 싶어? 네! 아, 기도하자 유연이가요?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를 왜쉬지 않고 중복이도 아니 성령님 우리를 왜쉬지 않고 중복이도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하루 잘 살아가게 해주세요. 주은이 우리를 위해 전부 기다려주 때가 힘요 우리가 예매을하루하루제잘보내게 도와줘요. 음. 하나님 오늘 예이 주은이와 함께 이렇게 가정예배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는 기도를 쉴 때가 있지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은이 주은이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필요한 것들, 주님께서 또한 주간에도, 또 하루에도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기도 그런 하나님과 또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을 멈추지 않도록. 또 기도의 시간도 채워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워